도시를 가져왔는박씨명당에 눕진 예. 조상이고 처진 조상이고 해외문 예. 조상이고 상문 조상이고 예. 번지고 원지고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심장마비 가고 예. 사고사에 즉사하고 풀어는 예. 응? 줬다 하건만은 풀어진 게 증명됐어 어, 이놈 제자야 대답해라 진옥이 한게 증명됐어 여기서 그래 진욱이 잘못한 게 알아지겠냐고 그래. 네 몸에 다남고 있는데 아유. 어느 무당이 진욱이로 해서 영가들이 갔다고 그 말을 믿고 살았나 아유. 그 말을 믿고 살았나 이때까지 어?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이렇게 꺼집고 가볼까 아유. 어? 아유. 살아도 산목심에 아니고 어한 10년 동안 귀신 놀이에 예. 어 조상 놀이에 음. 얼마나 이 성문에 구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예. 응. 응? 응. 대답이라도 똑바로 너 친절 엄마 살아 있을 때 누가 이래 아궁이를 건드렸노? 조항을 누가 건드렸어? 구원 마신 마네 어? 구원하고 대문을 누가 고쳤냐고? 아빠도 돌아가고 어? 고쳤잖그 조항에서 조항 마신에서 화가 나가지고 예 너가 다 먹을록, 입을록 살아있는데, 이, 이 꾸뇨, 이 꾸뇨, 꾸뇨, 귓꾸뇨 다 막아놓는 형국이다. 어? 조항은 먹을록이다. 네. 자궁이다. 예. 그래, 지금, 박씨 가좀 자석들이 다 어떻게 됐 거? 어? 조씨 가좀 자석들이 다 어떻게 됐노? 어? 그리고, 누가, 이, 너 신랑은, 목신의 철물 마저게 갔다. 철물을, 건드렸는지, 목씨를 건드려서 짜맞췄는지, 집을 지었는지, 털을 팠는지. 말해라. 어? 내가 학생이 인사한 거였어. 이제 집 짓는다고 땅 파자야. 아, 딸래미 집 짓는다. 내가 이곳을 할날까짜증이 난다.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어? 몰라서, 몰라서. 너를 데리고 갈까? 야를 데리고 갈까? 선택해라.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어? 몰랐어 그래 언니 알아라고 내가 법당을 차리고 제사를 안해 묻어 무슨 날 모시에는 건드리면 안 되고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라고 이런 쌤들하고 손잡으라 했고 예. 네보고 신 받으라고 손잡으라 한 것도 아니고 예. 신에서는 그래서 아가 이 동생을 어떻게 열어둬라 하고 꿈에 주고 신랑은 어떻게 지켜라 하고 예. 주고 딸은 어떻게 해가지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지켜라라고 니한테 주는 거다 근데 그 통신에 안 되니 맡기를못 알아들으니. 철문에 마저게 땅을 팠는지 오토지시 3대 강신에서 다 들고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을 거 없고 잘 수도 없고 예. 어?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건 너희 신랑이 급살로 갈수 밖에 응?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래 상문에 예. 이거 알지? 구릉천 어. 전부 다 추지고 눅지고 예.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청춘가고 소연가고 예. 어? 조 시집 안에는 이국적이고 중국적이다 <웃음> 이 증조열의 할아버지 때 이제 잘 들어라 증조열의 할아버지 한 분의 할매가 두 분이다 예, 예, 예. 증조열의에도조 예. 시가정에는 남자들이 외줄로 내려오는 건 외줄로 내려오고 두 형제로 내려오고 두 형제로 내려온다 예. 한 분은 타살같이 중국으로 만주 벌판으로 돈벌러 오마하고돈벌어 오지 못한 이 조상이 예, 예. 너무 한이 되고 원이 돼서 내가 예. 할매 때 풀어달래도 안 풀어주고 너가 어매가 풀어달래도 안 풀어주고. 예. 결국에는 이 조상이 너희 그 신랑을 타켓을 잡았다 이게 안 풀리니 응? 너희 그 집에는 누가 칼로 확 쑤셔서 죽지 않았어도 절체절명 병했고 급살 예. 심장마비 예. 이게 다 왔다 어? 이게 다 와가지고 사람이 다 절체절명 고액걸려서다 죽었다 이 고라는 거는 엄마야 고약처럼 눅지고 떡진 걸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고가 이래 걸렸다, 너는. 이래 걸려있는 걸 누가 풀어? 이게 안 풀린 상태에서 제자가 된다고, 신을 받았다고. 너희 집에 이렇게 구대기가 벌글보글하고 곰팡이가 폈는데, 모피코트 있고, 니 혼자 여기 앉아있으면 신 오나? 근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 청춘에 제일 많이 아플 때으면은 청춘에 고모자, 예. 응? 여혼신 둘이, 그 다음에, 너희 시동생, 어? 너희 시동생 앞을 서고 예. 너희 신랑 앞을 서고 예. 그 다음에 너희 시아버지자 예. 시아버지자도 심장마비로 가고 예. 아버지는 병으로 갔다 예. 그래 여기서 산수산바람에 재산 맞고 싸움이 났고 예. 어, 논떼기 쫓겨난 거발떼기쫓겨는거 같고 싸움이 났고 없어진 묘도 있고 아래위 영리도 있고 아 묘를 음. 아위집에못찾아고 어, 어.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못 찾았다고 얘기하시더라 어, 그러니까 내 친한 형제는 친하고, 안 친한 형제는 남이고, yeah. 어, 이 줄이 내려온다고. Yeah. 그래, 자살같이 갔던 대감이 돈에 yeah. 한번뽑아져서 내가 돈 벌어놓고 못 쓰고 죽고 보니, yeah. 내 자손들이 나를 찾아주겠지, 안 찾아주니까. 재물은 있어서 조시가정이 내려와가, yeah. 시어머니 깨박살이 yeah. 너 시어머니 때부터 개박살이 났다. 너시머니 때는 잘 살았다. Yeah. 너 신랑도 돈에 꼽히고, 니도 yeah. 돈에 꼽히고, 아들도 돈에 꼽힌다. 너가 아들은 돈이라면, 열심히 24시간 서든, 돈을 돌아 왼수에 돌아 어? 아니야? 아니냐고. 그래, 돈에 꼽히는 집안이다, 도시가. 없잖아. 예. 왜? 내가 벌어놓고, 너 신랑이 벌어놓고, 못쓰고 죽듯이. 말하자면, 그울 때, 중저열대 할아버지가 아, 이렇게 그래. 중국으로, 아, 만주월판으로 정해라! 아, 조약으로 왔다 갔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자기가 살을 탕맞고 죽고 보니 이 돈이 내 옆에 형제가 가져가고 내 자식한테는 내 내자못 내려가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 그게 너무 한이 되고 그래도 너희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다 보면 내 제사라도 찾아주겠지. 해주겠지 했는데 그게 할배때부터할배때까지는 위해줬다. 시아버지 때부터는 그냥 내려왔다. 그래 예. 니는 뭣도 모르고 시집 왔다. 왔는데 계속 이 탈살 할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안알어주니기라도 알아주겠지 해서, 내가 누구한테 갈게, 너야. 네. 아, 우리 손자, 우리 손자한테 탁 가가. 한잔 묵자. 예. 어, 돈에 꼽피고 사업에 꼽피고 영업에 꼽피고 여자에 꼽피고 술에 꼽혀서, 내눈 돌아가지고, 계속 니한테, 씨발, 알아달라고. 했어안 했어? 야, 씨발, 알아달라고. 맞습니다. 알아달라고, 내줘 하는데, 야는 그냥 신랑이 미쳐가.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신랑이 미쳐가, 아가 세 명인데, 가정도 안 돌보고, 저지를 하고 바깥에 여자하고 바람이 나고 나갔다. 자기는 단순한 여자로서 아픈 것만 생각한 거야. 너 신랑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니가 살았겠나? 어, 선서에 아들 놓고, 딸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하면서부터, 너 신랑이 어느 날에서 부터인가 무신날 각 중에 신바람에 사람 맞은 거다. 어쩌면 술이 취채가지고니 네 보고 시바 개같은데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쩌면 내좀 풀어 달라는 그 소리야. 대품이었다 근데 네 고집에. 네 고집에. 어? 니네 고집이 얼마나 착한 척. 언니야 대답해라. 네. 은은한 척, 연한 척. 이해 많이 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기승전 찍고 집어 하잖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신랑이 미치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한번 풀어 달라고. 신랑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나 한번 풀어 달라고. 어쨌든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네가 몰라도 나를 한번 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원장이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가 들어서 너 신랑한테 올라 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그래서 너 신랑이 그 할아버지를 얻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기까지 돈에 꼽힐 거 아니야. 어? 돈돈돈돈돈 돈, 돈, 돈, 돈, 돈 하면서 돈 벌어 다니면서 그돈 기준인한테 쓰고 술 먹고 사업이니 장사니 뭐니 뭐니 하면서 아 병을 얻었다, 어? 예. 조상이 가는데도 백일 걸린다. 어, 잘 닦고 따라오면 열어줄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걸 못 깨우치고 계속 이래 몸으로 감고 있는 걸 뱉어내고 뱉어내고 뱉어내고 여기에서 타살로 갔던 조상 예. 이 조상들의 원원을 다시 한번더 닦아서 예.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진작하다 예. 시 할머니도 빌었고, 예. 시 어머니도 조개나게 모셔놓고, 간신실성으로 빌었고, 예. 너또한 빌었는데, 저시가정에는 밤눈에도 안 차고, 외눈에도 안 차고, 전부 다 시집 온 것들이 지자리를 못 찾고, 조상을 한번 제대로 풀어달라는데, 그러면 돈을 줘도 조상을 안 풀어주고, 아어 자식을 잡아가도 조상을 안 풀어주고, 배워야죠. 신랑을 죽게 만들었는데도 안 풀어주고, 저 자손을, 우리, 저 남자손을 꺾어놔도 니가, 어, 죽을 고비를 두 번, 세 번이나 넘겼는데도, 니가 조상 내몰라라고. 조상 없는 위에 신이 오나? 니 저긴 니 죄잖아. 아니야? 상 가는 거 좋아하고, 물에 가는 거 좋아하고, 빌었던 할머씨들이 있으니까. 예. 박시로 가정 안에, 너가 할매. 너가 왜할매 어. 너가 외가부리에, 어, 엄마야. 예. 너가 외가부리에 무당 났던 가정이다. 예. 알고 있지? 무당했던 할머씨 예. 조마할매 들어서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 뭐산 일이고? 어? 아이고 산이고이고어이고 할머 고가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산이 아이고 아이고 개이가다이고이고 아이고 라징글아라 <웃음> 아이고, 징글내라 마산 이어 아이고. 내가 닦아가고. 예. 찾지 마라. 외조부리에 예. 외가 할매들 찾지 마라. 아, 음, 진좀 있으면 조식 가정에 할매들 오면, 내 예. 대가리 짓 뜯은 머리도 할 말이 없다. 경우가 그게 아니잖아. 예. 예. 귀엽다. 예. 하면 닦아, 닦아줄라 세요 예. 예. <스> 말을 안 읽었지, 맞지. 한 마디가 깡으로 버틴다, 깡으로 깡으로 네가 해야 될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 아이고, 그래, 내가 가보예 할머니 때부터 너 때까지 사흥대가 다 무너진거 닦자 아니 힘이 들고 공이 든다 아, 이놈의 제자야 제대로 뭐를 신지 않았는데 수학을 한단 말이가 어? 오늘날에 들었으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예. 오늘날에 조시가장 타살간 조상들이 이렇게 앞을 서고 예. 원인모를규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호안에서도 들어오고 호산항에서도다 막혀있고 예. 도룡영산에서도다 막혀있고 예. 조상바람 산바람 몇탈바람에서도다 막혀있고 예. 신주바람 음. 대대손손 모시던 신주바람 다 물어져있고 음. 영신의 벌전에 산신의 벌전에 칠성의 벌전에 인간의 고력에 음. 돈의 풍화에 음. 이것들아 그러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제자의 이거는 선생님이 고름대가 다살때가 맞고 있어서 예. 우리 제자 깨우치고 간다면 예. 오늘날에 눕지고 처진 조선을 다 물려내고 예. 사문 예. 때문에 힘들었고 예. 다 이게 힘이 들어서 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고 자빠졌는 형국인데 예. 이성문 100일 동안 예. 이돈껍지게잘 닦고 예. 눕혀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자 원하는 대로 말문 주고 도술 주고 예. 신명에서 앞을 서서 닦는 마음으로 가라 네. 손님 보고 돈 버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닦는 네. 마음으로 가다 보면 네. 손님들도 너한테 인간으로 조상이 보내준 손님이 아닌 신에서 지게 놓는 손님으로 네. 앞을 보고 뒤를 놓고 네. 너한테 일러 줄 것이니 네. 차례차례, 제차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물을 뜨지 말한다 네. 100일 동안은 볼 손님이 있어도 물안 떠도 보니까 네. 신이 뭐 그런 거 있다고 보고 없다고 안보나 신이 네 몸에 어디 신당에 있나? 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너한테 그런다. 예. 하... 돼지고기 예. 덩어리 반 걸을 사란다 예. 아, 무슨 말이냐 예. 그래가 깍둑썰기를 해라. 예. 깍둑이 깍두기 있지 깍두기 예. 뭐야. 예. 생고기를. 예. 그래가 대접에다가 예. 막걸리 반한 잔을 붓고 거기다 예. 담고. 예. 거기다 쑥, 고춧가루, 예. 향. 소금 예. 넣어가지고 수부칼로 휘휘 저어서 신당에 예. 계속 이렇게 몰랐다고 예. 상무주당에 걸린 거, 동기동법에 걸린 거 예. 오늘은 다 물려내달라고 예. 그래갖고온 집안을 한번 쳐내고 예. 또 일어나면 또 한번 쳐내고 예. 또 한번 쳐내고 백일동 계속 쳐내란다 그러면 타살같이 갔던 예. 영산주당에 걸려있던 조상들도 뒤돌아보지 않고 갈 것이고 예. 그 비방을 해놓고 나면 정신을 좀 차려지고 예. 맑아지고, 예. 진짜 신에서 주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예. 동자들도 왔다 갔다 출라왕내를 할수 있고, 예. 그래서 제자가 그렇게 계속 닦아란다. 알겠습니다. 손님이 와도 닦고, 예. 어, 아침에 일어나면 닦고, 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둘러가 닦고, 예. 그렇게 해서 대기를 하고 나말알일 있고 볼일 있으니, 예. 예. 오늘은 이제 타살 영사를다 보내서 조상 예.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조금 7일, 예. 뭐, 열을, 보름목 잡아서 예. 너를 데리고, 예. 산에 기도가서 신에서 네. 너의 몸주가 누군지 찾아줄 것이고 네. 산밤 물밤 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너한테 열어줄것이니 그리야라 진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예. 내 이만큼 흘러지고 오늘날에 예. 조시가정 박신 명당에 골깊이 기울어서 예. 산 깊이 기울이고 물깊이 기울어서 살펴줄것이니 그리야라 진작하란다 예. <놀람>